짜잔! 짜잔! 우리 아가!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내일이랑패디하러 가볼 거예요. 애기 혼자 잘 자게 냅두고 가볼게요. 짜잔! 놀라셨죠? 애기 혼자 두고 잠시라도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되죠.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에요 애기가 자는 동안 저만의 네일샵을 차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젤라또 팩토리 띠부띠부 팁이랑 하또하또핏을 사왔어요 젤라또 팩토리 네일 팁이랑 패디 팁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간편한 것같더라고요 제가 붙여보고 지속력이랑 붙이기 쉬운 팁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톱에 유분기가 있으면 잘 떼질 수가 있어서 알콜 솜으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여름에 이거 붙이고 샌들 신고 다니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발톱 크기에 맞는 팁을 찾아서 차례대로 진열해 놓을게요. 생각보다 여유분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다 골라놨으니까 붙여볼게요. 뒷면에 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한 뒤에 붙이면 돼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팁이 두껍지가 않은 편이라서 답답한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발톱 안쪽 큐티클 쪽으로 밀듯이 누르면서 붙여주세요. 여기에 조금 튀어나온 팁은 조금 있다가 미니 파일로 갈아줄 거예요. 그다음도 똑같이 보호필름 떼어주고 위에 손잡이를 잡고 붙이면 끝이에요. 한쪽은 벌써 다 붙였네요 한쪽도 붙여볼게요 짠! 벌써 양쪽 다 끝났어요. 이제 네일을 해볼까요? 저는 이 네일 스티커를 붙여보고 싶었는데 손톱에 대보니까 제 손톱이 짧아서 꽃잎이 다 잘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구입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패드랑 어울리진 않지만 이걸 한번 붙여 볼게요. 미니 파일이랑 우드 스틱이 들어있어요. 손톱에 잘 맞춰서 붙인 후 손톱 밑으로 내려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로 긁으면 되는데 너무 세게 긁으면 스티커가 좌우로 밀리니까 밑으로 내리면서 쓱쓱 긁어주세요 이제 또 반복 작업 시작해볼게요 네일 스티커는 굳이 단점을 하나 고르자면 제 손톱 크기에 맞는 스티커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일샵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